안녕하세요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 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 주제는 바로 이거 입밥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텐데 바로 점도 라던가 보습력 측면에서 비교를 하자면 점점점점 더 유지력이 오래가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로 볼 제품은, 바로 이 비판톨에서 나온 립크림인데요. 이 립크림 같은 경우는, 짜면은, 요렇게, 하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피부에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바르면은, 이렇게 바르면은, 약간 윤광이 나긴 하지만, 어, 적절하게 유분막을 씌워주면서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거칠어진 입술을 관리해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입술에 유분막을 씌워줘서 그렇게 지속력을 그렇게 크게 높여주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세린이라던가 조금 더 유분기가 강한 입제품을 이용해서 어, 보습막을 씌워주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알아볼 제품은 바로 샤넬에서 나오는 립밤이에요 립밤인데 이게 생긴거는 루즈와 비슷하지만 열어보면 투명이에요 스틱형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이렇게 발라볼게요 바르면 은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그리고 촉촉함도 굉장히 잘 잡아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유지력 또한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걸 한번 제가 쭉 꺼내봤고 좀 쓰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고 아마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품 자체는 유수분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좋은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격 빼고 세번째로 볼 제품은 러쉬에서 나오는 멀티밤 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긁어내면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고요 발라볼게요 바르면은 체온에 의해서 약간 슬슬슬 녹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제품이 향이 약간 좀 이게 좋은 로지향은 아니고 약간 좀 답답한 향이거든요.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러쉬 가서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그 다음에 향을 한번 맡아보신 다음에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기름 성분과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력 같은 경우는 보통 정도 되고 이것도 역시 유분과 수분 밸런스를 어, 좀잘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멀티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양 또한 이렇게 45g이라고 해서 립밤으로만 쓰실 경우에는 거의 몬스터급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어, 핸드크림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술. 에 바른 립밤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뭐 머릿결이 거칠어진데 뭐 살짝씩 덜어서 그렇게 관리하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제품인데 그 중에서도 립밤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아쿠아퍼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립단지 말고도 약간 이렇게 짜서 쓰는 그런 용기로도 나와 있고 큰 용량으로도 요즘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그만한 단지형으로 이렇게 팔기도 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으로 나왔는데요. 투명한 제형으로 약간 바세린 느낌에 나는 제품이에요. 카맥스 립밤의 제형보다는 조금 더 어, 딱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림성 또한 약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유분기가 조금 있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유지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수분 공급 같은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개인적인 견해로는 향이라던가 맨솔이 약간 싫으신 분들이라면 카맥스 립밤 대신에 이아포아퍼이 립밤 가지고 다니시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한 이게 립밤으로서만 그렇게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아까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러시 제품과 비슷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멀티밤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제품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아리따움에서 나오는 진저슈가 립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몇 번을 사서 썼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정말 많이 사서 썼어요. 그만큼 쓰기도 편한 스틱형이고 일단 스틱형에다가 피부에 발라보면 이 정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이게 타 제품과 여태까지 비교했던 제품으로 비교하자면 수분 공급과 뭐 즉각적인 보습력 같은 거는 다 비슷한 수준인데 이 제품을 계속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말도 하고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유지력이 좋더라고요. 립밤 그만큼 손도 자주 가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베스트 립스틱, 스틱 부분에서 만약에 꼽자면 가성비를 보려 했었을 때제 개인적으로는 1순위로 꼽고 싶어요. 네, 여섯 번째로 알아볼 제품 역시 멀티밤 같은 제형인데 존슨즈 베이비에서 나오는 수딩 내추럴 스틱인데요. 발랐을 때그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코팅해주는 약간 이런 막도 굉장히 잘 씌워져요 근데 본인이 제품을 이용했을 때 이용한지 안한지 약간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서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두번 정도만 이렇게 그냥 스치듯이 그냥 발라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더 많이 피부 같은데 이렇게 계속 칠하면 은 오히려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날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장점이 너무 좋아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비브라운에서 나오는 그 메이크업할 때 쓰는 밤을 쓰면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존슨즈 베이비에서 나온 이수딩밤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저렴이 버전으로도 메이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을 여기서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따로 있겠죠? 이 제품은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이 제품도 립밤으로 쓸수 있다는 라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만큼 성분면에서도 굉장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피부가 연약하시거나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카멕스 립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립밤 단지형을 쓰고 있고요 스틱형 같은 경우는 제품이 잘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저는 쓰지 않는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카멕스 립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한 그러한 제형이고요 피부에 발랐을 때는 이렇게 되어있고 체온 같은 거에 의해서 사르르 녹는 제형인데 좀더 단단하다 보니까 발림성 면에서는 아쿠아 파퍼 보다는 약간 좀 많이 부드럽게 발리진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베스트로 제 파우치에서 가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립밤이에요 저는 이 맨솔에서 느껴지는 즉각적인 시원함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파맥스 립밤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편이에요 네, 다음 제품은 바세린인데요 바세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들 잘 아시죠? 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펼쳐보면 약간의 누런색 제품의 회사에 따라서는 약간 흰색도 나오더라고요 단일 성분으로도 이렇게 보습에 필요한 부위에 덜어서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고 바르면 그냥 부드럽게 발려서 입술에 막을 씌워줘서 그 막으로 인해서 과한 보습을 일으켜요 과한 보습이 일으키면 피부가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건조한 피부나 화상 환자들의 이용해서 을이 바세린으로 어, 피부 재생이 된다 라는 그런 말까지 생겼을 정도로 보습력이나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어진 그런 피부를 비롯해서 입술에 발라준다면 입술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볼 제품은 식물나라에서 나온 립 오일이에요. 이립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이슈가 돼서 사본 제품인데 일단 립 오일이기 때문에 약간 꿀 같은 이러한 제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르면 약간 좀 이렇게 반짝이면서 이렇게 보습막을 입혀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이 제품은 입술에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버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제품 같은 거는 솔직히 말을 하자면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말했던 비판톨 립크림 있잖아요 립크림으로 수분 공급을 했잖아요 그럼 이 수분 공급 후에 마지막 에 코팅용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을 씌워줘가지고 관리를 해주면 더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만약에 이 제품을 이용하신다면 립크림이나 혹은 립스틱 아니면 발색이 되는 제품을 바르고 그 다음으로 이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서 약간 이렇게 글로시한 효과와 함께 입술 관리를 해주면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아리따움에서 나온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꾸덕하게 생겼죠? 얼핏 봐서는 바세린과 비슷해 보여요. 립 마스크를 제가 덜어서 부에 일단 발라보죠요 꾸덕꾸덕꾸덕거리고 펴발림은 바세린보다는 약간 덜 부드럽게 발려져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좀 끈적거리는 편이고요.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냐 한다면 이렇게 묻히고 나서 물로 씻었는데도 끈적끈적 거리는 제품 있잖아요 그런 제품이 바로 이립 마스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입술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립 마스크를 이용해서 립밤 대신 바르기도 하는데 유지력! 일단 최고로 좋고요 바세린보다도 더 보습을 강하게 잡아주고 막을 강하게 씌워주기 때문에 입술을 보호하는 데서도 굉장히 강하게 보호해주고 강하게 보호해주다 보니 입술이 재생할 시간을 주기도 하죠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유지력과 보습력의 값이라고 표현할게요 번외로 소개해드릴 제품인데 왜 남자들도 요즘에 입술에 약간씩 발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으로 발색을 살짝 해요. 색깔을 봐서는 너무 빨개 남자가 어떻겠어 하겠지만 한번쓱바르면이 정도예요. 두번 바르면 더 진해지고 세번 바르면 더 진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흰피부에 써서 그렇지 입술 색에다가 이걸 적용한다면 생기가 있어지는 정도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만 주면 정말 티도 안나고 또한 보습력 또한 좋기 때문에 요즘 남자들 뭐 약간 입술이 하얗게 돼서 뭐 아파 보인다 그거 있어서 약간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러한 립스틱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번외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립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입술이 수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판톨에서 나오는 이 튜브 형태의 크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데일리로 이용하기에 좋은 제품은 아리따움에서 나오는 진저슈가 이 립스틱 이 아무래도 쓰기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스틱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메스에서 나오는 이립 단지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본인의 입술이 너무나도 건조하다 나는 뭘 발라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리따움에서 나오는 진저슈가 립 마스크예요 립 마스크지만 립밤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본인한테 맞는 제품을 가지고 적절한 케어를 해준다면 입술 역시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줄 수가 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